이 커브가 만들어진다고 하죠 일자목은 이렇게 굉장히 여기가 긴장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베개와 일자목이 무슨 상관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영구가 베고 있는 베개에 이렇게 수평에서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완전 일자목 거북목 아닙니까 이 거북목 상태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상태냐 우리가